어 우리 그 박수로 안성이 의사님 어,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타워 입니다 어, 하필 이 중요한 행사가 저의 그 수원실 행사를 겹쳐서 어, 제가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릴 부분은 사실 이제 논쟁은 앞에서 정리된 거였고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토론자들이 주문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아마 전투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진 것 같은데, 전투를 함에 있어서 뭐 대포화는 아닐지라도, 어뭐 소총할 정도의 좀쓸 것들은 우리에게 좀 탄탄한 흐름과 그배경을 이해하는 게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어, 아마 오늘 최초로 그 옛날 것들이 공개될 것 같아요. 1985년에 이른과 살고 싶은 도시를 기획했던 그 보고서들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정확히 12년 전인 거죠. 12년 전 4월 달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그 작업에 도대체 어떤 그 당시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정확히 12년 만에 어떻게 그 씨앗이 이제 괴물로 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질문들에 대한 에, 좀 해답에 시어리들을좀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 2005년에 사실은 어, 지금 도시재생의 그 어쩌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이라고 하는 에, 정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획했던 배경이 사실은 오늘 함께 해주셨던 분들, 우리 뭐, 김훈이, 선생님, 뭐, 가 그러네. 도시연대, 그 다음에 이제 경실연의 도시액센터, 어, 제가 활동했었던 이제 그런 시민사회단체들과 교수님들의 사실은 이제 도움이 이거를 기획할 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이 일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면서 그 이름이 도시활력 증진기업개발사업으로 바뀌고, 어, 다시 그것들을 제가 관리하다가, 어, 잠시 에, 옆으로 빠졌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도시생 지원사업의 에, 기초에 있어서 현장지원센터장을 거쳐서 현재 수원에서 주석하는 도시전 이사장으로 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같은 일들을 지금 하는 한 15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흐름을 20년에서 10년을 뚝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뭐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도시 정비로 오는 부분들은뚝 잘라내고요. 제가 직접 모셨던 보신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노무현 대통령 때 살고 싶은 도시, 도시 만들기인데 주요 내용은 아마 이제 저희가 맨 끝에 있는 물표로 이렇게 안내 대칭이 될것 같습니다. 이요한데요그당 시범 마을 사업은 마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시범 도시 사업은 특화 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펼치는 수단으로 시범 마을 사업과 시범 도시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당연히 주민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조금 비슷한 그 당시는 도시 만들기였기 때문에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를 시범 도시 사업에서는 운영을 하도록 강제화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또또 또 다른 또 다른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제이또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를 어, 사수하다가 아니, 사수하다가 그런 개념은 하자 개념은. 개념은 했는데 도시활력 증진재개발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은 도시화력 진진지역 개발 계획으로 바뀌고요 위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어 가능한 주민의 주도성과 협의체의 틀은 유지를 하나 실제적으로는 행정의 주도성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도시적 색깔이 커지면서 사업의 이름이 도시재생 마을재생 주거지 재생 이런 형태로 도시적 색깔이 올라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네, 정부가 들어갔을 때는 이른바 도시생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면서 거의 완벽하게 도시적 색깔로 넘어가고 어, 이른바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우리에게 익숙한 그 다음에 사회 유형들도 중심, 시가지역, 경제기관형 또는 근린, 일반형, 이런 형태의 도시적 색깔로 만든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살고 싶은 도시에서 계획했었던 소위체와 지원센터들은 유시가 되나, 아, 제도화는 거꾸로 된 거죠. 제도화는 되나, 덩치가 커지면서, 덩치가 커지면서, 우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장성은 조금은 변방으로 몰리는 이런 처제화 했고요. 끝에 있는 무리포가 우리에게 나타난 도시생 뉴딜입니다. 스티프마켓 하나와 있는데, 2005년에 살고 싶은 도시가 기획이 되고 하나의 30억, 최대 30억이었습니다. 1년에 한 5개 정도를 펼쳤고요. 시범 마을 사업은 최대 2억이었지만 기본적으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합쳐서 연 300억이 2009년까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도시 사업과 시범 마을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이것들이 이런것 대통령이 진행되면서 다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으로 편제가 돼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해는 시범도시사업이 도시활력재생으로 그 다음에 마을사업이 마을활력재생으로 그러면서 이제 타부처가 썼던 이 기본구축들을 기초생활, 기반시설정비란는 유형으로 이렇게 세계로 편제가 되고 그것들이 그 이름에 다시 편제가 됩니다. 이제는 낯익은 단어들로 나타나죠. 중심시가지 재생, 주거지 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과지역역량 강화 라고 하는 틀로 2010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네, 사업을 네. 보시면 시범도시 사업이 30억이었었고요. 시범 마을 사업이 1억이나 2억이었는데 도안에서는 그 동체가 커지면서 지역역량화 사업이 2억으로 됩니다. 이것도 4년까지잖아요. 국비 예측 5되어 있으니까. 에, 그리고 2015년에 이른바 주거지재생화하고 기반생, 기초생활기반화하고 반생기 중심시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른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연 30억 스기사업으로 편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에, 2014년에 나타난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의해서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도시 부분들이 도시재생지원사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지원사업이 경제기반형으로 빠져나가고 중심시가 지는근린일반형으로 이렇게 두 개가 분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름을 뺏긴 거지. 음, 세월이 바뀌니까. 뺏기고 서 이걸 세 개를 통합해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이라고 이제 이게 3 5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논의하는 구조의 금액을 보면 빨간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하는 도시생 유대 유형인 거죠 유형인데 도시생 유딜에서 보시면 경제기반형은 그냥 따가지고 오고요 중심시가지 재생은 이제 다시 중심시가지로 들어옵니다 걸일 일반은 이제 일반균일형으로 들어오고 주거지 재생은 주거지 정비. 형으로, 정비 지원형으로. 그리고 이 앞에 있던 었 도시생활 환경 개선이라고 부르는 일반 이세 개를 다 합친 유형이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50억인데 현재아 안은 2년. 국비 합치면 이게 50억 이상이겠죠. 5대5 매칭하면 100억인데 2년 또는 연장 가능. 자, 거꾸로 돌아가면은 이게 30억이 이게, 이게 제일 큰 사업이었어요. 지금 내로 제일 작은 사람이었고요 이때는 총액이 3 0 0 5 이때는 총액이 1 0 0 0억 이때는 초, 총액이 2 0 0 0 지금은 2조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에, 어떻게 대물이 성장했는지를 이 판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들의 이유가 타당하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을 보고 어, 우리가 어떻게 이, 이렇게, 이렇게 커져버린 그러면서 이 뿌리는 사실은 마을에 있었던 움직임들을 잡아서 끌어올렸던 것들이 있는데, 이젠 이 이제 커버렸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저는 결론은 공모사업이 아마도 내일 전국의 광역시도, 도시재생이나 도시정책 실장님들에게 오프닝, 국토부에 아는 오프닝이 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연차적으로 광역, 실무자들에게 그 다음에 기초 에, 행정실무자들에게 아마 내용들이 전화가 되면서 다음 주 초에 공모가 아마 일반화될것 같습니다. 에, 근데 유의하게 제가 보기에 전투력을 가질 부분은 에, 물론 중앙정부나 에, 광역 또는 기초에서의 여러분들이 목표 뭐고 있지만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이 실체화될 때그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주장을 담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또 하나의 팔을 주는 문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까들었던 것처럼 살고 싶은 도시가 진행이 돼서 초기에 씨앗을 뿌렸고요. 임명국 대통령 때 이제 얘가 도시완력증진기업개발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금 돈이 되는 포괄보조 시스템이 이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엔 일반 회계 사업으로 교활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 일부의 국회의원님들이 국토부랑 같이 도시회생특별법을 만들고 일반 회계 사업으로 도시회생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으나 2014년 한 해만 일반 회계가투기 되고 나머지는 국회나 감사원에 폭을 높지 못하고 이제 그게 없어져서 다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게 도시생의 뉴딜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5년에 살도가 태어난 집입니다. 아, 양재동에. 지금은 길이바뀌더라고요 지금. 양재주 문화회관이 있는데요. 어, 2005년 4월, 2005년 4월부터 8월 25일 날 1차 보고 를 하게 될때 초안을 여기서 닦았고 여기에서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이름이 여기서 태어나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우리가 얘기 비전과 전략과 추진 방안들이 여기서 다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 계속 예, 제, 제, 제, 제가 다 돈을 우리 제가 있던 회사에서 만들어서 돈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근무하던 회사로 옮겨서 예. 최종적으로 이천 년지 12월에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대통령께 보고 드렸던 보고자입니다. 부채연구원이라고 표기한 거는 만약에 이게 노출이 됐을 때도 아 그거는 이 녹음된 는게 아니죠. 부채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를 하다가 라고 하는 파출부를 써서 연구원이라고 썼고요. 이 보고서는 당시 전교구 사무관과 제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4월 달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시죠 유럽 가셔가지고 왜 유럽의 도시들은 10만, 20만이어도 자기 도시에 대한 자극심과 정책성을 가지고 만족스러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도시에 대한 자존감이 좀 없이 계속 수도권, 서만보이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당부를 하셨고 에, 이름은 이렇게는 안되있었고 그런 고민만 했던 것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많은 그, 이 회의 계속 하잖아요. 어, 이 과정에서 아까 그 김일진 센터장이 이제 어, 하반기 때 이제 1차 보고 이후에 이제 결합이 돼서 고민들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검색했더니 살고 싶은 도시라는 단어가 <웃음> 제 회장한테 속에 이게 그대로 매일매일 버전로 밑에 들어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라는 단어가 나타난게 2005년 6월 한 하순쯤 뒤에 될거요 근데 예를 들었던 사업이에요. 정책입원자들에게 설명드리겠는데 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업이잖아요. 얘가 코갖고 이제 도시생이규디이되버린거예요 어이 일본의 세타가야의 사회가 소개가 되고요. 이런 거 운동으로서 일본의 마티스쿨이라고요새 우리 마을 만들기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거 도시운동 사회와 함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도 보면 지자체하고 주민 주도의 추진 체계를 그리고 이게 이제 2005년 8월에 그이긴 하나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위에 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다 결합되는 구조로 행정과, 행정과 예, 민간구조를 이렇게 잘 짜놔서 포름을 만들자. 이렇게 네, 네, 네. 안전이 성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 12월에 네, 네. 최종보고를 청와대에서 구했던 자료고요얘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처럼 삼덕동의 당장허을기사에 그 다음에, 서울 동작 사당동의 양지공원사회. 뭐, 여러분들 다 익숙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청주의 통학로. 그 다음에, 도시연대의 한평공원 만들이그 다음에, 북촌, 마을가꾸기. 에, 이는 뭐, 제가 그 당시 주택공사에 있으면서 했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온라인 밥상 프로그램. 이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설레로, 좋은 사례로 추천이 됐었어요. 아주 크고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우리들이 이른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틀에서 늘 했었던 요 정도 규모들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열매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바뀌어버린 거고요. 이반 이제 도시형 모델로는 그 허윤 교수님 계시는데, 오늘 무시 말라고 그래요. 에, 청주에 있어서의 주민이 도시기본교회에 참여했던 사례들 광주북부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선진적이었습니다. 에, 북부가 에, 조리도 만들고 전담 조직 만들고 사업을 펼쳤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부부에 있어서는 권리로돼 있는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이른바 확산의 토금이나 생태마을 사례들이 이, 이 프로그램 안에 에, 다 정리가 돼서 보고 드렸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논의되는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제 눈에는 이제 이렇게 비치고 있고요. 본보고서인데 이렇게 제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가 중심이 되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선택을 갖고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우리가 활성화해야 되고 마을단위의 도시기획, 우리마을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도화하죠. 결국은 당시 행정부의 반대로 제도화는 안 됐습니다. 제가 뭐 이, 이 반대를 다 했다가 에, 안 됐고요. 시스템으로 보시면 그래서 주민 주도의 마을 씀하는 틀에 대해서 이런 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체계를 확립해서 펼쳐나가자라는 틀들이 에, 보고서에 에, 남아 있었고요 지금 고민하는 도시생 유딜의 사업의 규형처럼 시공 마을 사업과 시공 도시 사업을 추진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요이 안에 기형을 보시면. 삼터, 삼터와 일터, 삼터와 일터와 놀이터가 통합된 이른바 각각의 사례와 유무법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하고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 있었던 것들을 제가 좀, 에, 10여 년 만에 꼭꾸로 한번 되살아 봤고요. 그이 역할에서는 지금은 좀 상상할 수 없을 단기, 중기, 장기로 예, 공론화와 학습화, 특화발전과 선거사업 지원책이라고 하는 5대 정책 기반의 틀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이, 이때가 예, <웃음> 2005년 12월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공모사업이 실제 건교부 장관의 방침을 받아서 이 사항이 들어간 게 2006년 12월입니다. 숙성기간이 1년 걸렸어요, 1년. 아, 그니까 1차 보고하고 2차 보고 때까지 5달. 그 다음에 2차 보고하고 최종 공모까지 1년을 거쳤었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이렇 되새기면서, 도시생 길는 역시 학습 효과가 빨라가지고, 금방 부탁받다다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뭐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은 이제 세질이라고 하는, 여기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들을 좀 정책에 에, 아젠다로 가져갔다는 부분과, 살고 싶은 도시의 도대체 개념대로 정리한 거였는데 아마 이것들은 오픈되어 있고요. 어, 뭐 이런 부분들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이, 이 이른바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정책의 틀에 어떻게 될 거냐 라는 부분들이 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었고요. 그때 같이 호흡했었던 분들이 아까 제가 드렸던 경실년에도시계획센터에서 활동하셨던 교수님들이 주로 제가 많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90년대, 2000년대 이 사회를 이끌었던 분들의 사고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이걸 만들면서 사실은 당시 건설교통부 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 했었어요 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과천에서 회의하는 것도 처음에 거부당했고 회의실도 안 줬었고요. 어, 공무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당신이 낯설어 했었습니다만은, 어, 끝까지, 아까 우리 김선생 얘기하듯이, 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이거 하시던 분들이 주문하는 거를 제가 이 안에다가 다 탑재를 하고, 그거를 설득하는데 사실은 1년 정도 걸린 거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 행자부가 사회기존지역만들기라는 거를 그 사이에 숙성시켜서 먼저 우리보다 빨리 뿌렸고 우리는 깊게, 깊게 뿌리게 되는 예, 어쩌면 과오를 범하게된 장군이기도 하지만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 예,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늘때 저희들이 했었던 어, 아직 안 돌아가셨죠? 제 기억에는 아직 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른바 그잘 아시는 6,8혁명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싸가지 졌다고 교수직을 사표를 내시고 야인되시다가 다시 이제 학교에 네, 복직하신 하모아스 교수님의 이른바 이 라이프 월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주에게 넣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도에 따를 거냐 사람이 중심이냐의 틀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거리보다 그빈 지점에 빈 지점에 에, 정책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기존에 있었던 제도 중심의 사업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만들면서는 하버만스가 봤던 이 생활 세계의 눈으로 눈으로 이 정책의 빈 지점을 채워주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교 선생님 아직 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탄생한 이 살고 싶은 도시 구조도가 맨 위에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내 마을의 계획과 사업을 실천하는 것을 제일 위에 두고 중앙정부가 맨 밑에서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제도와 거기에 필요한 예산, 거기에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해주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 중간에 지자체가, 지자체가 지역의 자체가지 도시 정체성을 중심으로 특화발전 모델을 가지고 가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을 저렇게 해준다라는틀거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덟이지만 안수추위라고 해요이 당시에 했던 그 양재동에서 버스만있고 그 타이핑 쳤던 건기부 사무관도 안사무관이 었고이작업을 했던 주택중사 담당도 안과장이 해가지고 안수추위라고 어떻게 잘 피했나요? 좀 천수록 죠이게시민들보들이 해서. 추진전략에서 처음에 보면 그래서 주민을 일본으로 넣었어요. 일본으로 넣었는데 도시대 뉴딜에서는 어쩌면 이게 좀 뒤집어진 게아닌가 순서가 여기부터 가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틀은 여전히 여태까지 그냥 살아있다. 도화를 거쳐서 재생지원 사업을 거쳐서 뉴딜까지도 살아있다 그러던데요. 경력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2005년에 그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과 같은 공론회를 그냥 계속했어요. 어, 학회랑도 하고요. 네, 지역사회랑도 하고 그러고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 만들었던 것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얼마 예, 예, 예. 들기 포로로 우리 돌아가신 강백기 대표님을 초대 대표님 을 모셔서 사실은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하드로 써. 해부회나 지금 작동하고 있죠. 도시의 날도 이제 대정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름은 바꿨습니다만 도시포털이라고 하는 것도 어, 이러한 예. 소통과 자료의 공유장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도시재생종원전문체으로 살아있긴 합니다. 이런 것 그리고 시범사업이 펼쳐지면서 국토부에는 도시재생과라고 하는 행정정단조직도 2007년에 만들고 에, 지원센터를 했던 저희한테는 헬프데스크를 제가 만들었고 도시대학을 만들고 우리에게 다 낯선 야기들이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 이제 지원센터가 중앙지원센터가 와서 지금은 얘가 이제 도시재생에서 오는 중앙지원기구 역할을 네네 그 네, 네, 당시 주공에서 제가 했었고요. 에, 이렇게 보면 음. 너무 넘어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흐름으로 쫓아온다 그러면 굉장히 연산대억 프로그램을 저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논의했었는데 짜증부레한 사업들을 했었는데 2조 불리니까 3대억하고 2조는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도화를 넣어놓으니까 아. 3대억 천억, 이천억, 이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이틀은 저도 그래서 제가 비에 지난 기에할 때마다 그 당시에 했었던 이걸 거의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면서 이렇게 좀 밟아갔다 또 나눠서 아까 했던 것처럼 단기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를 고 했었다는데 이게 뭐 이미 올해, 올해 선정을 해야 된다고 딱 정하니까 이게제 필요 없는 얘기가 드 오늘의 이 자리는 사실은 몽롱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맨 끝에 있게 되는데, 지원체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지원체계 네트워크 부분들이 아마도 아, 저는 이때의 시사점으로 우리가 가져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어, 2005년 12월에 한국조경학회에 가지고 의견수령을 각자 다니면서 이렇게 리포트를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게 네, 살고 싶은 도시가 우리 도시에 대한 새로운 생각,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여받게, 아까 우리 기자님 가셨나? 네. 불펭했던 PPT의 끝자락을 도시생유기는 과연 우리에게 뭘로 다올지 해서 한바 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것처럼 행정주도가 아니라 사실 사람이 주도였고요. 개인보다는 형체가 주도되는 형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에피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쓰는 지점도 있지만 프로젝트니저적인도시닥터가 있었어요. 부시장급은 주지 않았었습니다. 쭉 넘어가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이런 제이건 차도다이어트가 처음에는 도시닥으로 많이 선정이 됐었고요. 어, 마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북촌과 성리산, 부산의 단송, 대구의 천덕동, 광주에 문화마 이런것들이 초기에 다 걸렸는데 이것들이 어쩌면 마을에 있어서의 기념비적인 사업들이 당시 다 선정이 됐고요 2차년도에는 전주 지금 한옥마을이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에... 만들어져서 고민거리를 만드는 대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거고요 대구의 물을울이나 반송, 이런 것, 부산의 물을울이나 해운대 반송, 이런 것도 다, 한 곳이 다수쳐갔더라고요 저도 힘이 진 계획들을 되살려봤었는데 처음이 1등 한 대가 1억이에요. 1등 한 1년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근데 이번 안에 우리 동네 살리기는 50억을 2년에 하는 거죠. 50억을 2년에. 그래서 이름이 시범마을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이제 이름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혼통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숙가로 정리하면 사실은 어, 뭐 자평하는 맛은 있는데 어쨌거나 신인의 눈, 신인의 네, 삶의 질을 좀 중심에 두고 기획을 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네, 해석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동안 신인사회단체들이 주로 펴었던마을반족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른바 정책으로 흡수했다라는 게 신화성이 있었고요. 에, 그러면서도 다양한 이른바 협치구조의 틀 속에서 한편이나 시민사회단체 정부 전문가 중앙의 다양한 기관들이 다좀 참여하면서 풀어봤었다. 저는 이제 이런 제이결을 했고요. 에, 그러면서 이제 도시폭탄을 하면서 굉장히 정부 당국자랑 싸웠지만 그 당시 최초로 시민과 행정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나는 구조로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도시 고쳐주세요 이러면 사진찍어서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명부대통령 오면서 퇴소됐죠. 시민들이 쓰는 거는 싹 잘려지고 이제 게시판으로 알리기만 하는 것만 남아서 현재 도시세 용도로 남아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와 헬프데스크, 뭐 지금 저희들이 낯선 것들 다 했고요. 어, 특이한 부분 다 살아있을 것 같은데 안 오셨네, 지난 아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분입 이곳. 지난주에 저희 도시대에 있었던 세미나에 지금 공무원으로 계십니다. 이 요, 요 오른쪽에 있는 음, 이름 밝혀야 될까요? 박희정 사무관인데요. 에, 우리 2009년 도시대학에서 운영 종료를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와립적인 유 개발 사업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도시생 유대일 청구팀의 담당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웃음> 아무 여러분들은 어디에 원래 안가실 것 같아요. 아직 10년 뒤또 이렇게 만나도 그때 거기 있었던 분들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른법 정부가 오면서 어, 이제 일이 바뀌는데 이게 수원에 있는 백성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왔던 도시의 날 2회를 전주에서 했고 제가 이제 그냥 시경작을 하다가 내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일단 전주시와 가서 협의하고 올라와서 입원을 한 자리가 여기다. 에, 이때가 이명권 대통령이 된첫 해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은 포괄보조금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사도 어, 3대국하고 주광역에서 사업 700억 합치 1000억의 펀드의 이름을 찾아야 돼가지고 어, 아까 얘기했던 안석강의승진해서 안석근 과장과 에, 정상무관이 빨리 이름을 만들어내라. 이름을 만들어내라. 안 그러면 이 이름이 없는데 돈 천억이 뛰는데 나는 이름 이렇게 좋은 이름이 어디 있냐 근데 안되네 이름 그럼 이름 가지고 돈돈 돈 다른 사람 줘도 되냐 그래서 아 이거 안되지 천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제가 살백 억돌렸는데 천억은 세배짜야 그래서 앉아서 이, 이 병원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도시활리증신적어요 별로 많던지는 않은데 이 당시 제가 첫음에 했던 이름은 도시재생사회였어요 우리한테 지금 쓰는 도시지 근데 그 당시, 지역발전위원회그 당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국가사업 아니다. 지, 부시장 사업은 국가사업 아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이, 아예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이름이어서 이 이름을 썼고요 이제 개편이 됩니다. 아, 확 개편이 됐고요 그렇죠. 틀은 그냥, 뭐, 그냥 그 사람이 했으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세수를 허구대 가다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내가 또 비슷하게 이름만 살짝, 살짝 고쳐고 살고 싶고 활력이 있는지 활력을 썼으니까 살고 싶고 활력이 있는지 거예요. 포괄고조가 되면서 아까 드렸던 살고 싶은 도시가 여걸로 들어옵니다. 국비가 5대5 보전이 되고요. 그래서 17개 사업 중에 살고 싶은 도시하고 주거항쟁기 사업이 2개가 충이 돼서 국토교통부에 1 0 0억수링이 되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이거는 그대로 당한 독립성 식품과 돈을 가져갔죠. 9천억 지금도 것이 뭐 되고 그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첫회는 돼요. 어리버리하게 썼죠. 어리이리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는 2009년 시범사업 300억을 5월달에 선정을 하고 바로 8월에 이 동화의 사업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10명이었는데 1년에 사업을 2개를 선정한 거예요. 300억 선정하고 1000억 선정, 1300억을 몇 달, 에서두달 사이에 선정했는데 요, 요 때는 아까 드렸던 이름처럼 도시 부분과 마을 부분 그리고 기반 부분을 했던 것들이 그 이듬해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름이 왜 여기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까 했던 시공도시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쭉 보면 무슨 사업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대부분 그래요. 원래 의 도시에 있어서 교통망이 바뀌거나 시가지가 확산이 되면서 기반시설에 여유가 생기고 노후화된 부분들 그래서 차도를 다이어트하는 동들이 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제 그때 기능상에서 도시의 활력으로 넘어갔고 그게 이제 중심시가지하고 주거지생이라고 이제 분화되는 구조를 가져갔고요. 아까 드렸던 것처럼 도안에 요 이름들은 요번에도 그냥 살아있는 이름들을 가져왔어 이게 좋은 거 위에 똘똘한 내줄라내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이거 돈뭐 2억 밖에 안 주는 거니까 이거는뭐 시국 미대중문. 이두 개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 박근혜 대통령 때 되면 도시생 지원사업으로 그 이름을 이제 뺏기니까 도화이 상대적으로 이제 찌그러지는 상황을 받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나 에, 주민들이 케우체를 통해서 가라라는 것. 학습이나 센터, 도시닥터 이런 것들은 그 틀, 철거 그냥 가지고 왔고요. 에, 이제 이, 이명호 대통령 뒤에 오는 박근혜 대통령시절이 되면 아까 드렸던 도시활력증진기업 사업과 도시생 지원 사업이 동거하는 시태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뭐 주택공사에서 계속 지원했다이 당시 에 L h 가 지원하는 건데 가이드라인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책한 권이 들어오는 이런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사업 고를 빼고 뒤에 있는 도활력을 네, 네, 전체적인 흐름들은 그래서 에, 이렇게 정부마다 들어오지만 그냥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안 사례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첫해 천억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모니터링이 안 돼, 모니터링. 1년 이천억이 관리가안 돼. 그래서 정확히 사업의 개수와 사업비의 연도별 대부표를 오픈이 잘안돼 정확히 찍으려고는 굉장히 어려워 있어요. 에 근데 이제 이게 17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한 거잖아요. 작년에 에, 선정한 부산에 있어서의 도안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제전결들 한번 소개해드리면 뭐 비슷해요 마을에서 도시적으로 넘어가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바뀌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국비 5 0억이들어갔는데 그리고 사업 기간은 2년. 2년 만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이고요. 예, 똑같습니다. 2013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발 해결을 시작했으나 아, 도시화력기준재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설득하지 못하고 아, 죽어버렸죠. 예산 죽어버려서 이 자기 엄마인 부활사업의 예산을 자기가 쓰는 이런 구조가 되어있고요. 네. 뭐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되어있죠. 네. 장수기반념으로 물리,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합해서 우리가 도시의 정체성, 경쟁력을 높이자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새 도시 생기준으고 똑같지 않을까?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자. 도화로 변화하자. 변화하자. 똑같습니다. 세태지역을 전략적 개관에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통합 접근하는 똑같은 얘기. 근데 이 작동이 좀잘안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인데, 어, 이게 선도지역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충남 천안시에, 글린 예, 소형에서 지원세터장을 하다가, 2015년부터 어. 하다가 왔고요. 이게 천안 사례이고요. 이게 이 요번에 작년에 된 일반 지역인데, 저는 지금 여기 교기도 수원 글린 일반형의 행운동 예, 교시생 사업을 현재 교시생에서 갖고 예,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사업 질문들이 자주 이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데 어, 이번에 는 내일 오픈되는 도시생유기의 사업 가이드라인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거보다더 강화됐어요. 더, 더 강화돼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아까 어느 분이 그랬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뒷붙치냐 그럼 우리가 아, 한게뭐 있느냐?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자기가 걸요 <웃음> 에, 그러면서도 이제 좀 바뀐 부분은 현재의 가이드랜입니다. 현재의 가이드인에서 보면 에, 제가 좀이 부분 빼버렸는데 뒤에, 뒤에 나오는 건뭐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를 부시장국으로 위촉한 다음에 현장지원센터를 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맞죠? 아, 현장기원센터에 계신 분데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멀어요. 이게 시장집에서부터 보고받으려고 는 이렇게 멀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야.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협의체 상인들하고 맨날 24시간 360이 얻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계시지 않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부시장급으로 이 센터장을 경하도록 돼 있는 게 뭐죠. 근데 이게 2014년에 가이드라이만들어질 때는 현장이 없었어요1 5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15년 천안에 있을 때 16년 계속 중앙기능기구라 포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라가면 안 만들지더라고요. 이제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가져가는데,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파트너들이 박근혜 정부 때에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연구맨들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도시 세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웃음> 이 하고 싶었던 행동들을 실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아직 안 물어봤긴 했는데, 제가 정리해볼 것 같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까처럼 가치중심의 시스템이 짜여있는 져걸 제가 해독을 해주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실무형답게 실무적 접근을 했어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구치 그만 내가 챙겼거든요. 근데 이때는 대통령이 신경을 안 쓰니까. 사람들이 만든 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시스템은 사실 이런 거죠. 막그레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때 끝났던 끝났던 간선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이 국민을 통치하는 방법이 87 이후 30년이온 시스템에 있어서도 누구인가에게 견장을 주고서 대통치하는 시스템이 공존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MP를 누가 미축하는가 하면 보통 장관이 미축하지않습니까 시민들하고 선대신이 시민들 있어야 될 사람은 다행히 이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권력을 누가 줬을까요? 자기 스스로 줬는 것 같아요. 어, 데이터는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지만, 전체 총괄 코디네이터 기상관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들의 직업이 같은 직업입니다. 어, 이제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고, 이게, 이건 공약직이죠 공약직. 주거 문제 해소,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주거복지 합쳐서 도시생디 규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풀어받도록 공해주되 있고요.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이 사실은 중요한 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국정기획이 발표한 100대 전략권이요그 안에 명확히 돼 있어요. 아마 여기 b h 나 국정기획에서 많은 이야기 하신 분들이 이거는컨트롤타워를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이 관장하는 위원회 에서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했지만, 딱 이게 적혀있죠. 도시재생의 뉴딜은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까 하셨던 질문이거요 우리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시안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곧 오픈될 내용 중에 주거지 재생은, 주거 재생은 주거정비 지원 하고 우리 동네 살리기로 이렇게 좀이원화가 되는 상태로 가면. 그리고 이제 이게 2년인데 55%. 아까 제가 드렸던 2년에 50억, 왼쪽 거는 주거준비전형은 4년에 배0 그러니까 덩치들이 굉장히 커지고 기간은 늘지, 곧 개수는 많아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되 나갑니다. 가이드라인은 곧 오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를 해놨는데, 여전히 시 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의 연결점은 아직도 없 없는 상태여서 이 일은 제의를 했고요. 사회적 경제, 동진의 물리, 그 다음에 이게 지역, 송투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들어가 있어서, 어, 시민사회 활동가 또는 현장 활동가들의 주장은 담겨 있으나, 담겨 있으나, 담겨 있으나, 담겨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다 쏟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가치가 좀 투영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할 때. 그리고 특히, 원래 줬던 화두가 우리의 지방 도시들도 장식을 갖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에, 현실성이 잘안 맞는 화두긴 하나, 그걸 우리가 늘 도시하는 사람들이 정치성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 정체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생각은 가지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내 생계라고 싹 퉁어버리는 거예요. 17개를 다 도알로 편제를 하는 거니까 국소 국북만 하더라도. 다른 것도 막다 쳐서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요. 포괄보조라고 하는 시스템은 장착하면 돼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를 하나 제가 보기에 흡수하신 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관심이 당신이 없어서 그런가,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너무 좋은 시스템을 짜놨어요. 전략을 활성화 절차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전 이번 도시적유 뉴딜은 이것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바이오 리 말을 해야 실적을 보여주자마 이런 방법관념이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의 역할을 키우자 그랬는데 현재 진행되는 건 아까처럼 많은 예산을 짧은 기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내아우들이 방역에다가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뭐 내일이면 오픈되겠지만 아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연간 한 60% 정도를 방역으로 주고 40은 중앙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 분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장님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광역부지사는 사실은 도시계에 있어도 보면 광역부지사는 권한이 없잖아요. 전략계획 수리권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죠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공모권과 선적권을 갖는다면 그거는 대리인을 또 다른 대리를 세우는 거죠. 아까 했었던 m p 라고 하는 대리인 하나 세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도에서 오신 분들 혹시 있을까 모르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도의 센터나 도의 연구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와 심사를 대행해 주느라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 잠을 못 자시겠죠. 근데 잠을 자려고 준비해 있는 곳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동아일 <웃음> 사업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사업 규모는 줄고 사업 기간도 줄는데 사업비는 커지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재생 사업에서는 뭐 이런 아이판에이 아, 중간에 있는 화살표는 사실 제가 그 청와대랑 기획위에다가 이렇게 제안했던자료예요그자료에다가 이렇게 빨간 글씨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화살표 얘기도. 왜냐하면 내 아우들한테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만들어야 이놈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얘가 얼마만큼 보완이 될지. 물론 이제 국토부는 위전 수렴을 거쳐서 보완하겠다 하고 있는데 느낌상 보완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 지원센터하고 현장 지원센터의 연결 지점은 여전히 좀 무겁다. 예, 앞으로 저는 이제 그 자유를 기반하면 여러분들의 그 동네 돌아가셔서 지원센터가 현장 지원센터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도록 하고 그것들에 대한 연결 지점을 가지는 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끼리도 안 싸우는 거예요. 이 제도를 따라가면 현장 가시는 여러분들끼리 싸워야 되는 구조예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순진하게 이런 제안도 했었죠. 도시 생규제은 그런 사업을 할때 시에 있는 지원센터가 주관을 하거나 마을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해저 이랬더니 마을관리회사가 너무 힘을 막 강하게 갖는 것으로 아이들아이들에 올라오고있습니다 고민이 좀 됩니다. 원래는 사실은 시지원센터가 현장지원센터를 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한 4년 동안에 주민 주체들을 마을관리회사로 키워서 법인으로 독립시켜주고 자기가 빠진 이런 좀 연장력 시스템으로 저희, 이제, 행운동은, 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공부로 돼 있어서, 마을 관리회사가 그런 일을 하고, 하나가 아, 없으면, 현장 지원에서 내가 할수 있다, 이런 데 있어서,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게잘모어 LH의 연구원들이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수치관지. 어, 이게, 이제, 그 당시 제안했던 트이죠 어, 이렇게 재생유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하체 지원센터가, 그. 현장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CDC 역할을 하다가, 빠질 때쯤 되면, CMC, CMC를 발굴하고, 주민들에게 그 동네를 넘겨줘라. 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이게 좀 생략된 것같다 이게 저희, 저희 수원 사례인데요. 저희가 한 6개의 센터가 다 통합이 돼서 행동동에 또 도활지국 국문대 희생전사 데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인 거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요. 법에 이렇게 안 되어 돼, 돼 있다 보니까 아, 힘을 가진 시스템과 굉장히 다어서 우리 시무자들이 고생하고 치솟게 <웃음> 됩니다. 어,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아요. 행정처을세하셨거나 여러분들이 현장을 지킬 것이고 그래서 장수기반형으로 어떤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지금은 사실 부통부 장관이 주는 예산만 쓰게 되어 있지만 어떤 예산이 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현장을 지키면 이 문제 중에 일부라도 거쳐주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한 현장 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주관지원 조직 기능들을 좀 통합을 아, 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고요. 이건 뒤에 나왔던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뭐 그냥 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에, 끝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들이 좀 고치고자 했고, 저희들이 바라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제 정말 많다나 이미 다 지나간 상황이고요. 오픈이 되는 순간 수많은 이전투가 진행이 되고, 힘을 가진 정상적인 기업들이 사회적 법인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노력하셨던 여러분들의 양화는 네, 거대한 악화에게 이렇게 내몰림되는 우리 스스로의 부지 내몰림이 눈앞에 올것 같습니다. 지키는 유일한 길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터전에서 내가 사는 산토와 일터가 있는 그 공간에서 어, 이런 정신으로 현장을 지키는 게 어쩌면 지금은 그나마 가장 실속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다 동네에서 서로가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고 왜냐하면 다투도돼있어요 이게 잘, 잘 읽어보면 다투지 않고 힘을 기를 수 있는 일을 기대를 하면서 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